아 솔직히 나는 근데 되게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어. 난 진짜 재미없는 인생 살았어. 근데 그 중에도 엄청 발복 줬어 진짜 재미있게 살려고. 너희 재밌는 얘기 있어? 다 뭐... 그건 얘기 못 하지. <웃음> <웃음> 그건 얘기. 못 하지. 사람이 아, 아,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오늘 레미사 사람이. 실수량이3 그 그러니까 0 이렇게 한 사람 기본적으로 봤는데. 우리 서 철을 상식파서 토랄브를 살파. 자. 그래서 야, 네. 5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어어 아쉐프라트랙스를 뽑아다 60만원 해 어, 어. 뭐 뭐. 타이어 스포츠가야. 뭐? 엔진오일 목료가? 어, 뭐. 200만원? 뭘로 따지면 뭐. 아니, 뭘 18만원? 할인고1 8만7만원1 6만걸 싫어도 와우! 뭘 17만원? 그 할부에다가 음료 86만원이야? 내가 뭘 고정 나가는 게1만원 기름값 내가 게안 연비가 5kg야 리터당 연비가 5kg 그래서 아, 매일 탄다 일주일에 아니, 한번 타면 10만원 근데 일주일 내내 타면 은주한 20만원 잡아요 일주일 내내까지 일주일 내내 타면. 지 근데 나는 월긴급을 50만원 <웃음> 그게 주말에 는번어아아 <웃음> <맞춰. 웃음> 그래서 86만원에 5 0만정지출이 이제 아니, 그, 그 차에 그게 이제 그냥, 그냥 기본. 100, 136만 원이 기본. 어, 그냥 기본. 할부, 할부랑 뭐 할부, 그러니까. 아, 그리고 뭐, 뭐 어. 타이어고 뭐 엔진 오일 타이어 그것도 빼고. <웃음> 빼고 1 3 6만 원. 130만 어. 원. 그 차가 뭐라고? RS5 벌고. 어, 오케이. 어. 1 3 6만원 깔고 시작이죠. 그냥 기본이. 근데 거기서 어. 이제 어. 엔진오일, <웃음> 뭐 미션오일,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기본 경정기 하고 막 하는데 1년에 잡아야 되는 데난 내가 봤을 때한3 0 0 들어갈 것 같아 100m 타진 않을까? 타이어 시X가 <웃음> 4짝에, 4짝에 100만원이야? 우선 1년 4짝에 한 150만원 아 150이야? <웃음> 1년에 한번갔다쳐 엔진오일은 15000길, 이 5000길 동룡 3번 반쌌죠. 넉넉잡아요. 4 잡아도 한 30이거든. 3번 데 <웃음> 아니 그거 뭐. 동룡 세트 가면 7만 명 가는데? <웃음> 뭐라고? 한 번에 30. 30? 한 번에 30? 어. 동룡에 90 잡아요. 넉잡아요 아직 번게미션을 가는 미션으로? 3명을 말했니까고속변요 그래서 5일 가는 미션우 볼해 가지고. 너는 년에 한번발에해너는가 잘하는 게야그거고규정비3만만원만 그럼 이게 그냥 가자! <웃음>